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포드크라운 빅토리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찰차로 뽑히고 있고요 차량의 이름을 보시면은 폴리스 인터셉터. 애초에 경찰차로 쓰라고 나온 차예요 후렴구동의 대형 쓰단. 그리고 뒷모습은 현대 에쿠스와 닮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량으로 에쿠스를 만들 적이 있어요. V8 4 6 0 0 c c 엔진으로 출력이 250마력. 중량은 1.8톤. 바로 이제 경찰차를 만들어봅시다. 업그레이드해서 앞범퍼. 이거 달아줘야 돼요. 이제부터 다른 차를 때려봐가도 끄덩이 없어요. 근데 애초에 이 차가 튼튼하긴 해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라고 해서 강철 프레임에다가 바디를 올리는 방식. 같은 탱크 차들이 쓰는 방식이죠. 따라서 SUV랑 충돌해도 버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보통 세단들은 이 방식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름 많이 먹고 무거우니까. 그다음에 경광등 이거 달아줘야 돼요. 굴백 클릭. 그다음에는 도색 폴리스 검색. 이거 괜찮네요. GT5 버전의 LSPD 완벽한 경찰차 완성. 여기서 더 이상 손볼 거 없어요. 믿음직한 전면부. 헤드라이트 사이즈가 꽤나 크고 투박한데 이게 옛날 차들은 원래 다 그래요. 그리고 차량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크롬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경찰차라서 일부러 검정색으로 덮은 거예요. 앞쪽 범퍼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 장이 무려 5m 30cm. 제네시스 지구공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뒷좌석이 굉장히 넓진 않네요. 그리고 에쿠스를 닮은 뒷모습. 옛날 차 중에 테일램프 세모 모양. 이거 비싼 차예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그탈까 그렇지 이것이 바로 빅토리아의 엔진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4600cc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엔진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뒤쪽 트렁크 엄청 커요 범죄자가 말을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 태워버려 그냥 어 문짝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고요 수납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앞좌석은 수납공간이 있죠 얘가 그냥 미국차라서 수납공간이 애초에 없는 건 맞아요. 푹신푹신해 보이는 시트. 경찰관분들이 장거리 운전할 때좀더 편하게 갈수 있다는 거. 무식하고 큼지막한 핸들. 그리고 밑에 팔거리가 없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조속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경찰차의 느낌. 아, 실제 경찰차가 맞죠. 차량의 재원을 보시면은 제로백 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26km. 출발! 처음에 휠스피 살짝 있어요 얘가 세단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스포츠카처럼 확 튀어나가는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후하게 힘으로 밀어줘요 그렇다고 빠른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핸들링을 볼게요 이 차량은 경찰차 버전이라서 서스펜션이 좀더 딱딱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일반 버전보다 핸들링이 향상되었죠 시속 160km 여기서 핸들을 돌리시면은 뭔가 살짝 쏠려요 바깥으로 이거 완전 멋슬칸데 자동차의 횡질을 보시면은 0.79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차량은 드립트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드립트 그렇지.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드립트. 다이너믹한주행질감아 근데 제가 엊그저께까지 코닉스가 페라리를 타다 와서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개조라면 되겠죠? 기본 엔진도 훌륭하지만 8900cc V8 엔진 달아드릴게요. 구동 장치는 4륜으로 스포일러 달아드리고요. 레이스용 슬릭 타이어 달아줄 거예요. 앞 타이어 폭 프로, 뒷 타이어 폭 프로. 그리고 휠을 경량화합니다. 제 가벼운 걸로.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7단 장착 완료. 동력 프러 레이스용 차동 장치 장착, 브레이크 프로, 레이스용 스프링 장착, 앞쪽안트레 프로, 뒤쪽안트레 프로. c n 달아드릴게요. 자체 경량화 프로. 자, 이제 마력 500마력으로 브래레이 이제부터 길거리 레이스를 단속하러 갈 거예요. 페스티벌은 무단 입장한다고? 이건 못 참지. 지금 이 자리는 람보르기니, 맥라렌, 에스토마틴, 포르쉐, 벤츠, 페라리. 온갖 악당들이 다 모였군요. 저의 목적은 1등을 한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검거하는 거죠. 스타트. 참고로 저한테는 동료 경찰이 두명더 있어요. 여기서 아, 우리 팀 죄송해요. 아이, 나쁜 사람들 집에 가 아, 우리 팀인데? 어, 우리 팀이 어떻게지? 하 우리 팀이 어떻게지? 하 우리 팀이다 아, 죄송합니다. 맨 뒤에 경찰차 두 대. 빨리 가서 범인들을 체포해야 돼요. 아시 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9000cc짜리 엔진을 때려박았어요 핸들링 진짜 잘해야돼요 미리 속도 줄이고 여기서 왼쪽으로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어 이런 젠장 여기까지 다음 레이스 이벤트랩 창작물 검색 이거 한번 해볼게요 파가니 부가티 포르쉐 스피드테일 오마이갓 여러분들 범죄자 안잡고 그냥 진심으로 달려볼게요 1등을 해봅시다 드리프트! 아! 자, 범죄자 검거 성공 야이다쁜 사람! 어. 오! 이렇게 된 이상 역주행을 한다. 뒤로 돌아가. 어 어차피 꼴찌야. 시민차는 맞고 저희 팀은 통과시켜야 돼요 시민차 막아! 시민차 막아! 시민차 막아! 아아쉽게도 그냥 아, 통과가 되버리는군요. 아, <웃음> 네망했어 이거 진짜 한 바퀴 차이가 났고요. 한 사람이라도 막는다. 한 사람이라도 막다. 는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 막다. 한 사람이라도 막다. 한 사람이라도 막는다. 한 사람이라 막다. 한 사람이라 막다. 넌못 지나가. 안 돼! 리타이어! 네 꼴등이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갑적의 표가를 찍고서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감성이 정말로 좋아요 물론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 었습니다